에라아 거기 아니고 어. 저기 입구에서 들어오잖아 어. 그러면 일로 와봐 첫번째에서 좌회전 해갖고 여기 어 여기 아빠 땅이야? 응 여기하고 여기 오늘, 오늘 사면 안돼 이동식 주택? 이동식 주택? 어. 오늘 문 연대가 없어서 못 물어봤어 그러고 음. 여기 음. 바닥도 더 다져야 돼 여기다가 이동식 주택 사갖고 여기다 이동식 주택 놔둘거야 나 응. 봐봐 응 여기다가 카라반 세개 놔두고 아니. 여기서 캠핑할거야 응 여러분 너 여기 서봐 너키 몇이야? 뭐야? 너 어깨 정도 오네? 높이가? 응, 응 가자 어머 응, 괴미야 괴미 개미 있어? 괴미 왜 죽여? 죽여 그냥! 시험만 담아가지고 <목소리> 여기 물도 지나간대 물 물이 다 구졌구만 물이 구져 이 집이 응. 여기 전부 땅 주인 아저씨였는데 집 짓고 응. 나머지 땅은 다 파는 거야 응, 그래? 그래서 아빠가 두개산 거야 주인 아저씨 요 조그맣게 길이 있거든 여기다가 응. 펜스 칠 거야 진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땅은 아닌데, 응. 여기 산에 갈수 있다? 산책하러? 올라가 볼까? 아빠 손, 아빠 손 잡아. 올라 와. 아니야, 난 가게. 이제 만만치 않다. 나 따라와 봐. 나 가고 구경 갈래. 응. 어! 아빠 손 잡아줄까? 응. 일 와, 손 잡아. 슬레퍼 신고 왔어 왜 아, 저거 뭐지? 저거 뭐야? 커버르다 주인 아저씨 여기는 딴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 우리 윗집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 아니야 어떤티비 맴매티비 얘들 저기 바다도 보인다 어? 저기 멀리 바다도 보여 여기서 쉴려고 만들었나 보다 주인 아저씨 주인 아저씨 왜 자꾸 불러 아마 여기 산책하고 좋지 우리 그만 올라가자 조금만 더 올라가자 너 혼자 가 아빠 힘들어 그래 여기서 쉬고 있어 아빠 집에 갈게 아니 아빠 어? 여람이 음, 우리 딸 어. 근처에서 응뭐 할까? 뭐 할라고? 뭐 할까? 여러이 뭐. 여기 살아 아빠 집에 갈게 아니요 내일 학교 갔다 와서 전화해 아빠 간다 안녕 못 따라와. 못 따라와. 너길 모르지? 같이 가. 간다. 같이 가. 알았어. 거 그치. 응. 다음 주부터 응. 집질거 구경하러 다니자. 응. 나는 오늘 바로 바로 사는 줄알았데집 바로 사는 줄 알았어? 희망은 응. 커. 가자. 카페 가고 싶대매. 아니야. 나 때. 아니,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까? 칭칭이 끝내 줄까? 어. 어쩐지 얼갔나 있네. <웃음> 안녕와 <안녕하세요. 웃음> 알아 들었을까? 맵매 <웃음> TV 좀 할까? 아니. 그럼 있다. 야, 우리 공댕이. 아니요. 조용하 드라마 근데 여기 이동식 주택이 들어오려면 응. 5톤짜리 트럭이 응.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응. 좁겠다 왜? 어? 왜? 여기 들어오는 길이 니가 들고와 니가 들고와 저거 뭐야? 저기서 응. 수돗물 응. 여기 땅들에다가 다 수돗물 올려주는 거야 저게? 응 에이 뻥지? 진짜야 저파괴는면 어떻게 돼? 멀메야지 그러네 가자. 아빠가 마, 앞으로 돌려서 막 앞으로 돌려 카메라 막에 이래서 찍어 주다. 찍고 있잖아. 응? 그래? 이거 똥 아니야? 똥 쌌어? 아니. 몇 메야 되겠네? 아니야. 안 닦고. 초딩이 바지에 똥을 싸고 그래? 얘랑이 안 쌌어. 오늘 학교에 다 일른다. 아니, 안 쌌다. 고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똥 쌌다고.